3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마이클로 성공 시스템 공개 강의 김용화 팀장님 초청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세 문의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어, 저기 3월 1일 날그3일째날 2시부터 6시까지 그 하고 그리고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거 나서 아주 끝까지 남아서 내가 진짜 더, 김영아 팀장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거 묻겠다. 또그 다음에 이제 기초사업 설명이나 스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겠다. 또그 다음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중으로또 계속 연계를 해서 어차피 원래 있던 소속센터로 가면은 그쪽 센터에서는 어차피 옛날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뭐 아무리 회사에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있고, 뭐또 그리고 뭐,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그 그 회장님이 신년사에서도 그렇게까지 비장 한 각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문화라는게 그렇게 금방 바뀌는게 아니거든요 그 아무리 추가적인 제어치로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시범타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문화나 시켜놓고 이렇게 다에 했는데 그,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그렇게 확 그렇게 바뀌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시간이 걸리면서 가는거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태껏 하던 그대로 하신다면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전화들이 와서 참석하겠습니다. 저 외에 세명 갑니다. 두명 갑니다. 아주 그냥 각지에서 아주 그냥 진짜 멀리서부터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제가 아주 금석지감을, 금석지감을 많이 느껴요. 진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나도 많이 틀렸다는 거를 제가 이, 에, 당사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제가 그 청량리 그 12주차 그 경인 경인 센터에서 또 12주차를 했는데 그때 청량리에서 들었던 분도 오시고 또 그리고 경인에서 했던 분들도 저를 또 기억하시고 또또 또 연락이 와서 또몇 명이 또 참여하시겠다.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또 숨어서 또 책을 보시고 남들의 유튜브를 갖다가 계속. 에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전화들이 오셔갖고 자리가 아무래도 그 아무리 뭐좀 넓은 데를 했다 그래도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가서 또 계측을 해보니까 의자를 갖다가 110개를 준비했는데 탁독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0개를 더 준비해서 150명 정도는 다 앉아서 앉아서는 들어야 되니까 이게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거다 준비하느라고. 지금 거의 다 준비는 다 끝나 가는데 어, 그좀 시간이 좀 걸리는 하고 유튜브를 지금 지금에서 부랴부랴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걸로 보면은 아 어, 그동안 이런거에 많이 굶주려 있던 분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대다수의 분들이 뭐 본부장 국장이 러신 분들인데도 아 이제는 더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주 금석지감 을 느낀다고 하는 거 옛날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거 느낀거는 제가 경인 12주차 청양 12주차를 갔다가 딱 3년 반 됐습니다 그때 할 때만 하더라도 스피치를 왜 해야 돼 아, 그리고 뭐꼭일분뭐꼭일분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스피치 하기 힘든 거 하는데 그냥 그, 누가 한 사람 그냥 얘기하면 그냥 그사람 그냥 5분이 되든 7분이 되든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어, 지금은, 어, 제가 이렇게 스쿨을 갔다가 지금 6주차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인원도 계속 늘어나, 늘어나요. 거기에 또 초대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고 하면서 한거 보니까 온오프 중 연합 미팅으로 그래갖고 실전이니까 그거는 연결을 시켰더니 그랬더니 어우 지금 2회 3회밖에 2회 차밖에 안 했는데 스피치들이 농담이 아닐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그 제가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그를갖다 3년 반 동안 제, 저 혼자 일어나서 여태껏 이, 이, 이렇게 책도 쓰고 별짓을 다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딴게 아니고요. 뭐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일단 책을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는 거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스피치가 일치월장하고 아주 유연하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이제 분량을 갖다가 에, 조절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구성이 너무나도 이제 그냥 막 그냥, 원래 그냥 얘기하던 대로 하는 그런 정도의 서투름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 그래도 그 서식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3년 반 전하고, 게임이 안될 정도로, 어, 하서 저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요, 그더 근자로 들어가면 뭐냐면은,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고 싶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 깨닫고, 거기서더 중요한 거는 자기 발로. 사기발로 왔으니까 자발적이서 자발적 의욕적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옛날엔는다 무료로 제가 다 했거든요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인원에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는 만원, 2만원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진행하 스쿨은 2만원을 받고 지금 이번 3월 1일에 하는 거는 만원을 받거든요 근데 유가로 이렇게 전환을 하니까는 그 돈을 내서라도 내가 가서 제대로 배우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3년 전하고, 또, 아자줌,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2년 8개월 동안을 진행해 본 그, 그거에 비해서는 게임도 안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아, 장조의 발전을 한 거를, 와, 그래서 3년 반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저도 이제는, 산나이부터 이제 갈라리, 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시는 건 제가 지금 65세니까 앞으로 그래도 한 10년 뭐 그렇게 봐야 되죠 뭐80 넘어서 까지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75세까지 이렇게 10년을 본다 그러면 어그 기간 동안에 내가 아는 걸 갖다가 뭐 받아들일 사람 받아, 어, 어, 받아서 어받아 유용하겠으면 좋지 뭐 그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그, 그, 어, 그런데 그그 그때는 제약소권이 뭐였냐면 은 예를 들어서 대실적은 내 있는데 소실적이 맨날 그냥 안 돼가지고 막 이러신 분들이 그때 그 아자줌 초창기 그러니까 2020년 6월 13일날 열었을 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얄팍한 꾀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 다 추천했었거든요 사실은 닭집에다가 까치알 까놓으면 은 뭣도 모르고 그냥 뭐키우다 보니까 까만 까치가 나와 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 마이크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의미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 소실적을 키우는 간절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번에 아주 대거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실적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면 은 당장에 돈이 되지 않습니까 뭐 자기네들 필요해서 에의 대신적을 깔아놓고한 건데 소실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그 소실적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는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다 누구든, 어,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많이들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요약하면은 어쨌거나 돈만 원을 내든 뭐 하든 간에 자발적 의욕적으로 왔다는 그 부분에서 그리고 책과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많이 공부를 나름대로 읊조리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그래도 경청해서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를 진짜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진짜 성공하나? 그리고 또, 아니, 이건 책은 책일 뿐이고, 유튜브는 유튜브일 뿐이지, 현, 실제로 그게, 아유, 그게 책에 써놓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지? 아니거든요. 현장에 오면은 사실은 그것보다더 리얼하게, 더 확실하게, 책에서 표현 못하는 부분까지도 거기서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와서 많이 깨닫고, 스스로가 이해를 갖다 충분히 하니까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스피치가 되는게 어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각지에서 이렇게 와서 전혀 모르는 소속도 다 틀리는 사람들이고 가끔 또 여기 와서 또 아는 사람 만나더라고요 어이 알고 보니까 형제 그룹이 또 여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갖고 맨 처음에 대면 저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스피치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은 각자의 그사정들이다 이렇게 또 스피치를 통해서 다 나오게 돼서 그냥 금방 또 이렇게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요. 이렇게 급조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오신 분들끼리 묶어서 하는데도 그런데도 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장대의 발전을 했나 할 정도로 전 당사자로서 너무나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여태까지 그 직급 도정이나 그쪽에서는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이다. 회사 빅텐트 거기 막 그냥 줄창 가기만 하면 된다. 그 뭐. 그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여태껏 그렇게 14, 15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안, 이게 사실은 원조거든요.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줌이 도입이 돼가지고 2000년 6월 13일날 줌을 열어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줌에 들어왔던 멤버 중에 50만원 받던 사람이 그줌 미팅만 했을 뿐인데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한 번, 아 그러니까 가끔 한 번. 6개월에 한번 만났나 만나 이, 이 정도 했는데 왜 50만원 받던 사람이 500을 받을까요 수동 다섯 번에 자동 한번 될까 말까 막 이러신 분들이 그래서 또안 되니까 또 그냥 또또 식당 일도 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지금 300개 다 넘어가요 그리고 그이 300의 특징은 뭐냐면은 또 한번 그러다가 또 퐁당하고 몇 개월 또 손가락 빨다가 또 그러다가 또 한번 맞고 이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걸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개 누구든 크고 작든 간에 다 그런 게 있어서 최고로 많이 보던, 받는 분은 그 국장님은 그 300도 200도 못 봤던 200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것도 수동도 가끔 있고 이러던 분이 지금 1300, 1400, 1600, 1800까지도 찍었거든요. 매달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달. 그러니까 는줌 미팅을 갔다가그 코로나 기간에 꾸준하게 이 시스템대로 한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다 성공했을 을 거예요. 김영하 팀장뿐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해보고 그거를 진짜란 얘기야 확인하 확인해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한번 더 미쳐보자, 뭐 진짜 한번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뭔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장을 마련한 게 3월 1일 날 2시부터 하는 그 1차 미팅 그거거든요. 거기에 진짜 반듯하게 성공한 누구한테나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김영하 팀장을 갖다가 오라고 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거라 그러면 여기 오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한테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거든요 정직하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런 아주 바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 스피치를 갖다가 와서 하겠어요 우리 승급식에서 나와서 뭐 누가 뭐 국장 냈네 뭐가 뭐 공부장 냈네 그러고 뭐 하면은 전부들 이렇게 듣다보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뻔히 직급 도전해서 그냥 주리사탕간 거를 조금 그래도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 이런 마음은 안 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무슨 동기부여가 일어나겠습니다근데 진짜로 이게 렇 실력대로 제대로 카드 안 쓰고 제대로 해서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해서 가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질문 즉답으로 짜고 한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야 이거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지 애터미의 이그 직급 도전 문화로 한그오게티 그거 하나 빼놓고는 애터미는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고 전에 1 5년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150년 앞으로 저 살아있을 때까지 뭐 죽은 다음에 못 보니까 있을 때까지 애터미 같은 모델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잘 되어있는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자영사업이니까 내가 그 시스템의 원본이 돼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잘못하셨으면 왜 그분도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왜냐면 배우게 그렇게 배웠어 그게 다인 지 알았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사회에서는 그래도 꽤나 온팽이라고 누가 봐도 온팽이 같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다들 전시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게 맞나? 아우나 가야, 가야 될, 이게 갈때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진짜 온팽이 같은 분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집단 마취가 된 거죠. 집단 마취가. 그래서 집단 마취로만 끝났으면은 언제나 마취가 깨는 날이 있을 테니까 괜찮은데, 집단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더 나가서 아주 그냥 정렬하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병, 가만히 짱보기만 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실질적으로 일들 안 해요 그건 무슨 뇌독 수입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일 말고 어떤 일이라도 그렇게 맨날 짱보기만 하고 혹시 누가 이렇게 한정반등이니까 오래 있다가 보면 뭐가 하나 저, 저 밑에서 그냥 그냥 알지도 못하는 저 해외 그룹이 뭐 이렇게 나왔고 누구처럼 한번 터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가끔 여기저기 있거든요 이게 두줄 바이너리인데다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한 사례를 가지고 자기도 그 여행소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온 패이가 나와도 그분을 육성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육성 시킬 수 있는 교육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팀웍을 맞춰서 같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초대를 초대를 해서 거기서 그냥 복제 사업자를 만드는 이 시스템을 타지 않으면. 여러분들 개인기로 했다가는 개인기나 지금 여태까지 그직급도 개인기라도 해서 성공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거 전혀 아니란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뭐 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윤현주 총장님 자들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 부 스피치를 듣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참 세상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 시스템은. 아주 검증에검증에검증에 더이상 검증할게 없을 정도로 그대로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단연코 이 시스템을 잘하는 건 나는요 사회 경험도 없고 조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전업주부만 했어요 근데 지금 사정이 영금도뭐 노후도 안돼 있고 그래서 그냥 아 나이도 먹고 이제 애들도 다 이러고 해서 나갔는데 저는 하는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전업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 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네트웍에서는 많이 배우고 온팽이같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뭐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얘기한다면 왜 이렇게 해박한 사람이 성공을 못하시나 그쵸 근데 저, 저를 보면 알거 아닙니까? 사업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 보다도 전업주부들이 성공, 성공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본의 아니게 막 그냥 뭐 여러가지 그 개인 사정상 딱 그냥 만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을 저 혼자 밥해 먹고 저 혼자 모든 거를 다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여자분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전, 전업주부라는 거가 저도 완전 그냥 전업주부 그냥 뭐 식으로 이렇게 1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어떤 그게 되냐면 뭐 하나 조그만 그 사소한 뭐 하나라도 없으면 당장에 술바가든 뭐 다이소에 가든 뭘 사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있어야 될 거는 다 있어야 돼. 조물조물한 것들은 뭐라도 하나 다 있어야 되고 일을 아무리 그냥 근데 끝도 없어. 그리고 해고 나도 티도 안 나.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바로 티도 안 나고 그러면 먼지는 왜 이렇게 많이 쌓이는지 그냥. 하루, 하루 만에, 하루에 한 번씩 안, 안, 안 해주면은 자다가 안에 이 바닥이 그거그 거려갖고 기분도, 그러니까, 그 해보니까는 안더라고 그래서 남자분들, 나는 저, 같은 남자지만은 전 약간의 이런 생각이 젊어서부터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나이 한참 60 넘고 뭐좋고50몇살 되는데 밥상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엠 그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한한 한 달만 한 달만 마누라가 그냥 완전히 손 놓고 그냥 제자학도볶아먹든 애들 그것까지 도다 해가지고 한 달만 자랑 안에 그냥 알아서 하든 말든 그리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내버려두면은 남자들이 스스로 하면서 뭐저 참식이니 뭐 이식이니 뭐 이런 소리 안 듣고 아 이게 스스로 깨달아야지, 대금. 나는 라면밖에 끓이는 게 없어 그러면 나는 병신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사기가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돼? 저기 라면밖에 못 끓여요? 아시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뭐 없으니까 또 모두 하게 되고다 하게 되더라고. 하니까 또 해요, 그거를. 근데 라면밖에 못, 못 끓여 그러면 나는 옛날 본건 시대에, 뭐, 아주, 왠, 들었던 뭐, 그러면 누가 저 되게 이렇게, 어우, 박수 쳐주고, 어우, 대단한신 분이야, 뭐, 이럴 줄 아세요? 병신이라는 소리 들어요. 사실 병신 아닙니까? 라면 밖에 못 끓이는 사람이 병신이지. 그게 정상인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자신감 없고 나는 전업주밖에 한게 없어서 못 해요? 아니에요. 네트워크는 단번지거든요? 요 시스템이, 처음에 만 어렵게 느껴지고 막 스피치 안 하던 스피치를 하려니까 그러지 전업주부들이 하던 거 있잖아요 그냥 지리지리하게 그냥 하던 일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달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뭐 피곤한지도 몰라 왜냐면 하도 몇십 년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음. 그리고 또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전업주부들 출신들이 성공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런 수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공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 중에 전업 주부 출신들이 물론 또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응급과 끊기, 그 티도 안 나는 일을 갖다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서 맨날 그냥 그거를 아주 그냥 전담해서 했던 그게 있어서 이 단무지 정신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 내통일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딱그 궤도만 올르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아 이게 이런 실체가 있었네 그러고 그 물만 타면 그다음 부터는 반복이 재능을 앞선다는 그 우리 네트워크 아주 가장 큰 격언이죠. 그것처럼 반복을 꾸준하게 하면서 득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신장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업주부 분들 아 나는 아직도 몇년해도 자신감이 없고 스피치를 진짜 못하거든 아니거든요. 그거 몇번 하다보면 은나난 이렇게 3년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는 거 저, 저도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분들이거의다다 다 전업주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에, 와서 진짜 실체가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느껴보시고 아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를 아니면 낱낱이 들어보다 보면 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래서 안 됐구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만 고치면 되겠구나. 그거만 득도를 하셨다? 그러면은 시작은 벌써 시작이 단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그리고 오셔도 됩니다 김영화 팀장은 벌써 지금 8년 8년 그냥 그냥 5년을 갔다가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냥 빌빌 거리다가 진짜 그러다가 이 시스템을 알아 그러니까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알아들은 거예요 빨리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바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이분도 약간 천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해가지고 지금 뭐 그냥 완전히 대성공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저 전국 각지에서 제 시스템들에서 저한테 고마워요. 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신분들이 너무나도 많아갖고 제가 어떡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정도로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 그건 그분들이 빈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줌 시대고 하니까 줌이나 이런 걸로 표현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죠. 아무래도 그 시공의 관계에서. 근데 그냥 현장에서. 그래서 아주 좀 무리해서 큰 거를 얻어서 하는 거니까 와서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받고 그래갖고 그냥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2023년부터는 이렇게 그냥 해가면 전업주부들이 제일 잘안 되니까요. 왜냐면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다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 어? 왜 300이 그냥 꾸준히 나오냐? 이런 단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거기를 시스템을 익히고 그 시스템대로 굴러가게끔 거기에 이론이 돼서 팀업을 맞추고 거기에 초대만 하면 됩니다. 직급 도전이 제일 못된 게 카드가 하는 그렇게 해서 남 속이 고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은 걔네들이 가장 못난 게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초대 코스를 못 만들어요. 초대를. 사람이 교육센터라는데 와갖고 교육을 받고 교육이라는 게 자꾸만 각성이 되면서 동기부여가 또 되면서 또 바꿔보고 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달인이 돼가는 그런 그러한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굴리줄은몰라 시스템을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리가 그 사기나 그죠? 협잡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머리로 굴릴 수가 없어요 굴렸다가는 자기네들이 한 거를 정면 반그 저기 스스로가 부인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올곧게 정선상약 그대로 가득가지 않고 진짜 네트워크 본연의 그대로 거 그대로 가서 연금 수익 시스템 소득을 갖다가 벌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진짜 의욕 있고 이러신 분들 진짜 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 하셨든, 아니면 난 소실적을 이쪽에서 만들겠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오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코로나 한복판에 아자줌을 열어갖고 지금 그 와중에 아자줌에서 거쳐갔거나 아자줌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다섯 배에서 열배 신장 안한 사람 없습니다. 네트워크 짱짱하게 깔리면서. 그 시스템 다 깨달았어, 그 사람들도. 그래서, 왜 코로나 기간에 다 죽수고 다안 내요 그래서 다 때려서 소다 무너졌어요 여기 도다 무너졌어요 뭐 이러는데 왜 아들 좀이 시스템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다섯 5배, 배씩 기본이 다섯 배예요 뭐 한두 배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거는 이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그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능력은 안 되니까 거기에 그냥 묻어서 그냥 같이 하라 올할때 스피치 하라 올할때 자발적으로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개인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타야 되는데 시스템의 실체를 못 봤지 않습니까? 시스템의 실체를 이제는 오프라인이 허용됐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스크도 전면 해제되고 막 이랬으니까 실내 마스크가 그러니까 그냥 얼마든지 와서 그거를 충분히 그 실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 일에 그 3월 1일부터 해갖고 모든것도 시작이 3월달서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아 지금 좌석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이제 막 많이들 신청을 하셔갖고 그렇게 해서 아 많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왜냐면 거긴 뭐 150명이면 꽉 차는데 그래서 150개까지는 의자를 어떻게든지 지금 다 편안한 의자를 나름대로 다 만들고 있어서 거의 다 지금 목표 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1 5 0명안에도게 어, 들어와야지. 뭐, 나중에 뭐, 늦어가지고, 뭐, 서서 듣는 거야. 뭐, 법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 오시면은 제가, 어 저기, 장소 알려드리고 지 만약에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그냥 너무나도 많이 와갖고, 그냥 돈낸 사람도, 먼저 부킹한 사람이 나중에 서서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장소가 아무리 넓어도, 그,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더 듣기 전에, 빨리 빨리 신청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한번 공유상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